이렇게, 앞 시간에는, 우리 경전에 관련되어, 관련 갖고 설명을 많이 했다, 그제? 네. 자, 이 엄청난 경전들이, 뭐, 외기만 외워갖고, 무슨 소용이, 아무 뜻도 없는 거, <웃음> 내용도 모르는 거, 긴장을 이용하면 뭐 하냐, 이 말이야. 그치 그치. 뭐, 알아요, 뭘. 네, 그걸 됐다, 하지. <웃음> 그니까, 모르고, 뭐, 그걸 다 읽으면 뭐 해. 그 내용, 아무 그 내용도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 공부가 필요하는 거예요자 음. 우리는 기초 공부라 하는데 이 공부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 천부경의 뜻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야 음. 이 공부 자이 자,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 우리는 천의 공부 지의 공부, 인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럼 천의 공부는 뭘까? 뭘까? 아 도따꾸로 가는 길이잖아 그 이, 윤, 아니 윤, 무슨 아까 도짜도짜 도짜? 그렇게 아... 우리 도따꾸로 가잖아, 길도짜 어? 음... 자, 이 길이 도사가 된다는 거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또라이 기질이 많은 거야 도사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도사가 무슨 도사가 있노? 도인이 어디 있노, 도인이. 이그이 그, 그이 글자를 해석을 잘 못했는 거야. 자, 도자라는 것은 처음에는 뭐? 깨달을 거. 길, 길. 음, 그냥 가는 길. 음. 두 번째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 그럼 나는 누가? 도인이라 하는 것은 나는 깨달음의 길을 먼저 간 사람이 도인이라. 뭐 지금 알아서 말기는 뭘 알아? 누구말때, 천부경, 그거 푸지 마라 했는데, 내가 보고 뭐 자꾸 푼다고, 그런 댓글이나 달아서고 뭐, 이런 사람, 예? 푸기는 뭐, 야 지가 풀 푸는 거안풀 푸는 거, 누가 하는데 그거 뭐, 푸지 마라 한 것이라 해서, 헛소리라 땅땅 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도인이라는 것은, 너 그거 미래 그거 점치고 점쟁이 되는 게아니래 말이야. 깨달음의 길을, 깨달음의 길을, 내가 먼저 가는 사람이 이 도인이라. 응? 그러면 지는 뭘까? 이거는 수행의 길이다 수행 내가 가는 거야 응? 공부하고 이렇게 공, 기도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는 진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는 지혜를 얻는 거야 지식과 지혜를 얻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나는 지금까지 뭐 했노? 이거는 안 하고 이것만 했잖아 나는 어떻게? 해?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세 가지 다를 모아 안 하는 거예요. 말 이거는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 나는 이 길을 갈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알면서 가야지. 맹탕 모르고 두 금만 쓰고 가면 되겠나? 안 되겠지. 자, 그러면 나는 이것을 배워고뭐했서묶거거든 그러니까 사람 나는 사람인데 빚을 갚으러 오는 거야. 나는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빚을 갚겠다고 왔으니 나는 어떻게 해? 어느 사람이 어떻게 빚을 있는지 모르니까 힘들고 어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내가 이래 축원해주고 봉사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죠.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천의 길은 나를 위해서 아 멍청한 것이 어떻게 눈물 갖다가 똑똑하게 해주겠노? 지도 못 사는데 남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사게 해주겠노? 지가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가르치겠노? 그치. 그렇게 사기꾼이 사기만 치는 걸가르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알아야 돼. 그럼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지 요것만 하면 안 되니까 11월 1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게 빛 값으로 지금 노가다 가로좀 오라인 거야. 아니? <웃음> 네 응? <웃음> 네. 이것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두 개만 그쵸. 나는 지금 내일 위에서 맨날 이렇 앉아갖고 방 안에 앉아갖고 기둥 해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럼 이거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갈수 있는 길이라 하면 누구말 있다나 내가 저 집에 나중에 나중에 저 동네 가가지고 밥을 한대 얻어 먹으라고 하면 미리 뭐 턱이라도 좀파 나가야 뭐찌꺼레기 쓰레기 찌꺼레기라도 응. 고구마 스토밭에 가갖고 고구마 고를 한개 파놔야 나중에 고주 고구마 이거 상품 안되는 거라도 얻어일수 있잖아. 그치 인맥을 쌓아 놔야지. 그렇지. 그럼 응. 우리 세 가지 일을 해야 돼 공부는. 그럼 이거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이제이 길로 가는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천국의 유대견까지 다 풀고 오다 보고 오다 보면 이런 거야. 결국 답이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 길을 갈라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 뭐 공부하려니까 이게 너무 뭐 공부도 안 되는 거야. 유올라니까 유올 수도 없고. 더하기 <웃음> 아... 빼기, 그 계산하라니까 대학 기 빼기가 안 되는 거야. 곱하기는 아... 어, 되는데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야. 아... 자,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내가 푸른 것만 잠깐 잠깐 해갖고 소리, 사주, 풍수, 설명화 이런 간다간다 했는데 이것이 체계가 안 잡히니까 이 전반적으로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집대성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내가 자율 격리를 했지만 은그 사이에 나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어... 어마어마한 일을 한거야자 그래서 내가 좀 있으면 이 책을 내본을 동시 출판할 거예요. 음. 책 내본. 이제는 이제 체계적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 자, 1만 년의 비무. 1만년의 비문, 이 천부경에 책이 이건 완성이 됐지 잠깐만 봐 그때는 먼저 해가지고 정리는다 했는데 수판은 아직까지 안 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천부경 비문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불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 우리가 천부경부터 3일 신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원본, 아리랑 명상 하두에 이르기까지 다풀어거예요 누구나 읽어서 읽어보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 그래서 1만 년의 비문 천부경이 완성이 됐고 두 번째 우리가 완성이 된 것이 뭐죠? 십모령 자, 그 동안에 우리는 뭐 종교하면서 <웃음> 아, 뭐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갖고, 뭐, 하고, 신이 있는, 하나 사람은 있고, 아야, 아, 아버지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는 인정 안 하고, 이래갖고 되겠나.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뭐 신이면 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신의 세계. 그 다음에 이거는 무당문자예 무의 세계. 아, 무당이 자기가 몸주 하나 받아 나눠 놓고,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몸주는 몸일 몸질 뿐이야. 그렇죠. 신의 세계는 달라. 그렇게 귀신의 세계나 무속의 세계나 신의 세계나 완전히 다른 거야. 아니? 그럼 말만 우리 구천 세계는 구천 세계가 뭐까? 구천 세계는 귀신들이 천연 세상이 죽어가고. 그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럼 무속 세계는 뭐까? 그걸 뭐 심메 사는 게 음, 그렇게 인간세계나 <웃음> 무슨 세계나 그 세계는 다 똑같은 세계에 있는데 이 그룹이 다르다는 거다 음. 음? 자이 세계를 그 다음에 령의 세계 사람은 우리가 인간의 구조를 하게 되면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귀신도 영혼을 가지고 있고 몸주도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영혼도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전부 다 소통이 가능한 거야 영혼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푸는 거야. 망자도 풀고 우리는 귀신도 풀고 무당도 풀고 다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무당도 어떻게 해? 지가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신은 그 어떻게 해? 몸주의 쫄뱅일 뿐이야. 몸주의 쫄뱅이 지가 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무당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니.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자 남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전부 높은 거요 그런 말 무당도 풀고 무당풀이법 이야기 있어요. 응. 무당기풀이법. 응. 그 다음에 신병, 빙의, 귀신 푸는 거다풀수 있도록 다만든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망자 푸는 것까지 다 영혼 응. 푸는 것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세상에 없는 책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완성이 돼 갖고 이제 편집이 다 끝났어요. 완성이 돼갖고 편집이 다 끝났어요.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무슨 책이지? 윤회. 자, 여기서부터는 부피가 많기 때문에 부피가 많기 때문에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두 개는 한 권의 책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두개 시리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까지 갈락하면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요래 1편이 있어요. 음. 자 이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그 중에 천부경 사생도로부터 시작이 갖고 전생전부터 시작했고 빙 돌아서 한 세기 이르는 그 가족의 모든 빛을 풀고 내용을 풀수 있도록 이렇게 다돼 있는 거예요. 빛을 어떻게 갚는 것까지도 다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책이 다 완성이 돼 갖고 내가 마지막 교정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네 번째, 네 번째는 우리는 숫자로 푸는 숫자로 푼 비책이에요. 자그음에 우리는 수리사주가 응? 수리사사 하다 밖에 너무 이 강범위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너무 강범위해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포, 일반인들도 내가 풀수 있도록 나의 운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음. 1편인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권을, 네 권을 동시에 출판을 하게 되면 아마 이 기초적인 지식은 다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목적이 자, 윤회 2편이 필요하고, 응? 이거 운명의 2편, 3편이 이런 게 필요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시에 풀리니까 얼마 안, 나, 얼마 안 있으면 이 4개를 했는데 내가 출판은 2021년 1월 달 불로 출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두달 정도 남았는데, 두달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거의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같아갖고두 응. 달만 되면 편집까지, 최종 교정까지 다될수 있으니까, 이때 가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응,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명은, 이 기초적인 거, 상시한 거는 상담소용이 아니에요. 상담소용은 이 2편부터 3이 2편부터 4편까지 있는데, 요 속에 다 들어있을 것이고, 요거는 응. 일반 사람들이 내가 네. 가장 기초적인 것을 내가 스스로 풀수 있도록, 이렇게 다 순분대로 가게 되면 내 스스로 풀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니까 일반 사람들도 보도 도움이 많이.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일반 사람들의 주종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에 2편, 3편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상담사 용들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속에는 기초적인 것은 일반인들도 최소의 궁금한 점은 여기서 전부 다 해결해 줄수 있도록. 그래서 신부령은 신과 무와 기와 그 다음에 이 영예에 관련돼 갖고 모든 것을 다 풀어라는 거고, 윤회는 인생이 살아오면서 죽을 때 한생에 드러는 그동안에 거짓말 많이 한 거, 윤회 사상까지 거짓말 많이 한 거, 그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완벽한 한문을 다풀어라 거고, 이거는 나의 운명을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엄마가 스스로 풀수 있도록, 엄마가 스스로 풀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고, 그 원리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공부를 할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거 강의를 뭘 하고 자율 경계하면서 엄청난 것을 해놨는 거예요. 경쟁 후기 이전에 엄청난 것을.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지식을 했을 때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네, 이이스크로서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이것을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 일반인들이 가는 길 응? 수행하는 것도 아또 이거 뭐 선임이 되야만 그 길로 가고 목사가 되야 그 길로 가고 무당이 되야만 그 길로 가는 게아니 말이야. 일반인도 가고 자 신을 모시고 있는 신의 제자들이 가는 길도 있고 그제 일반적으로 나는 이런 종교의 길을 가는 길 자, 이것은, 다르잖아. 그치. 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신통을 잘해야 돼. 신통을 잘해야 돼. 그러면,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뭘까? 영. 영통을 잘해야 돼. 영과 소통을 잘해야 돼. 무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신통을 잘해야 되고, 내가 무당이 아니면서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영통을 잘해야 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인들은 뭘까? <웃음> 아 두뇌 소통이다 일반 사람은 내가 두뇌 속에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이것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가려면 이런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갈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통 기도법 신통 기도법을 다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통 기도법 그러면 사람마다 IQ도 다르잖아요 아이큐 다르면 기도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똑같은 거 기도해갖고 되겠나요? 음. 안 되겠지.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런 타고난 사주에 의해서, 눈의 특성에 따라서 풀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의 제자는 신통 기도법, 종교의 길이 가는 것은 영통 기도법,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이 명상으로 위해서 우리가 두뇌 소통 수준을 두뇌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천봉에서 가는 이 길은 화두라는 거다. 하두 화두. 자, 이거는 알고 가야 되겠지 자, 이것이 화두다. 화두가 뭐라고 그래? 호로써 입으로 말을 하고 <웃음> 머리로서 지금 하도 저기 되면 막 선임이 막 이렇게 하고 뭐 누가 해갖고 인디 하도 주고 방송도 그러잖아 내년에 하도, 내년에 무슨 하도가 했노 아그그 그 방송국 기자 작가들도 이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하도라는 글자 차체도 모르는 거야 하도는 그런 게 아니겠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도야 응?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재끓이지 화재. 하두가 아니라, 화재야,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두 말로 읽어보자, 이런거다. 이 말, 엄변 아이가 그제? 응. 혀로 말하는 거야. 혀로 그러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그려야 되는 거야, 하두라는 것이.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어떻게? 뭐. 이게 콩두제? 응, 콩이 어떻게 생겼데 요렇게 생기잖아. 그런데 응. 콩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두라는 것은 뭘까? 혈이다. 피다, 이 말이야. 콩 안에 이게 피가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뭘까? 두, 이게 두뇌다, 두뇌.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어떻게? 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 거야. 응? 그러면 콩두에 혈이 들어있어. 이두 개, 두개돌 안에 두뇌. 피가 들어있으니까 두뇌라, 이게. 피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두뇌와 어떻게? 말로서 소통하는 거야. 그렇게 하두라는 것이, 아, 선임님이 뭐, 어떻게, 아, 잘하는 놈이 뭐, 어떻게, 지가 뭐 똑똑하다고 놈인데, 두아인데 하두다. 이게 발달되는 하 2000, 방송도, 이제는 하제야, 그거는. 2020년도의 하제. 교수들도 어떻게, 해? 내년이 하두, 아이씨, 교수들도,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교수들 지만큼 놈은 뺏기 쓰고, 막. 내년 기가 어떤 기게 그것도 구별도 못 하고 전부 다저 조사 가지고 노문 뺏기 쓴 사람들 전부 다 교수들도 전부 다 뭐가 다 치워야 되지 그죠? 그지? 근 이런 말 했으면 그렇지만 노문 그거 뺏기 갖고 지금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저 대학교수 제가 다 치워야 되는 거 그래놓고 저가 뭐 아, 내년에 하도 해서 조금 전부터 놀게 돼. 이미지는 글자도 뭐지를 이 글자도 해결 못하는 게 두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로서 할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 있느냐 있는 거다. 그치. 내가 말하는데 뭐 스님이 응? 뭐 필요하노? 스님은 지는 지고 하도 지고 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풀냐 천국에서 풀어. 왜 음. 되지? 그래서 천국에서 하는 것이 이 하두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하는 것이 화두기도법이에요. 음. 자 그러면 이 하두는 엄청나게 큰 경전이 아니다는 거다 하두를 어떻게 크게 엄청나게 욕했노 하두는 간단한 말이야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두 안에는 이 하두라는 것은 내가 소통을 하는 거지만 뭔가 있으면 그 하두 속에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경전이라고 하면 그냥 읽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너설명해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이야기거리야뭐 좋은 책에도 없수도 많잖아 뭐 좋은 말해석 이런 데다 있는 말이야 그 말은 필요가 없는, 이 사람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으로부터 탈피해야 되고 내가 힘들면 힘안 들게 해야 되고 내가 심신 장애가 생기면 자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는 것이 경전이지, 그죠 그럼 하도는 어떻게 해? 이것이 바로 하도 기도법이라는 하도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로서우리이는 것은 하도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 영통 기도법, 신통 기도법, 우리가 명상 기도법, 이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잖아. 내가 이 길을 뭐 때문에 가는데? 뭐 때문에? <웃음> 빚을 갚으려고 가는 거야. 남인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남인데 갚을 게 있으면 갚으러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뭔가 해줘야 돼. 그러면 나는, 응? 가서, 뭐, 설거지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논도 가려주고, 아니면, 신부름도 좀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인데 내가 빚을 가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면 괜찮은데,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들은 어떻게, 신부름이라도 열심히 해주는 거지. 그쵸. 그치. 그지 네. 그러면 신부름을 할수 있기고, 이제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길로 가는 거고,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너민데 해서 어떻게, 첫 번째가.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이 개운 기도법이야. 음. 음. 자 우리가 이 개운이라면 뭘까? 오늘 기운을 좋게 여는 고 오늘 개운이라는 것은 오늘 바꾸고 그런 게아니대자 음. 개운이라는 것은 한잔 나중에 다 풀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음? 내 풀어줄까? 아, 아니 그지 열개짜라 자, 개. 응? 이것도 모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다. 이거 뭐자 개운이란 말은 이거야. 운을 어떻게? 엮는 거다. 운을 엮는게 아니다는 건데. 한번 풀어볼까? 여기 서 앞에, 이것이 어떻게? 이건 지붕을 덮어난 거야. 응? 자, 이거는 수레다. 수레는 누굴까? 사람 수레다. 사람이, 사람이 운이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 이제, 가려져 있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시원시원 걸어가는 거야.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여거는열 개라는 거다. 그지 이렇게 문이 여기 있는데, 문이 딱 갇혀있는 져 거야. 못 가게. 돌봐, 이만큼 있는 거야. 막아난 거야.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막혀있는 져 것은 이것을, 최원는 것이 개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시험 시험이 간단히 말이야 내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데 문이 있는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가다 막아놨어. 이 막아놨는 것이 뭐냐? 사람이 내 악인이 막아놨을 수도 있고 내 업장이 막아놨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때문에 못 들어갈 수가 있는. 자 얘는 문을 갖다가 여기 있어요. 10cm인데 아 짐을 갖다가 20cm짜리 들고 있으면 이 짐이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겠지? 이것을 치워내는 것이다. 이것이 개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운 기도법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 개운 기도법에는 어떻게 6위부터 시작하지.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지. 총 아홉 자로 돼 있대. 그러면 6이라는 것이 뭘까? 이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다.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조상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아까 지금 신은 어떻게 해? 우리가 인간이 할 때는 삼신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것이 교기도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 내가 이 길을 했으니까 사람들도 이것도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가 하면 되는 거지만 아까 같이 우리는 추근기도 삼신 추근기도라는 거 삼신 추근기도. 추근을 해주는데 이것이 신이 아닌 사람, 종교의 길이 가지 않는 사람은 남의 추운을 못 하잖아. 자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노? 그지그 능력을 키워야 되겠지. 그래서 이 추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이 개인 추운 기도가 산신 기도, 용왕 기도, 선왕 기도, 이런 추운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야. 이것이 내가 종교인이라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종교인이라면 내가 이빚 갚는 것은 어떻게 해? 그 사람인데 잘 되게 만들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소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기도가 뭐, 비는 게 아니다는 거지. 이, 채우는 거잖아. 이게, 담벼락 치아나는 거, 막혀있는, 집을 채워내는 것이 교훈이라는 거지. 자, 이것이 세 번째는, 우리는 방풍하는 것이겠지, 그치? 이 사람인데 집에 막, 애기들이 방풍, 애분들이 방풍이 들어오게 돼. 이걸 막아주는 거야, 잉? 막아주는. 거야. 자, 이것이 집을 막는 것도 있고, 내 몸을 막는 것도 있어, 요 내 네, 집에 있는 것은 내 몸을 막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천지방풍명, 이거는 우리는 몸을 막는 것은 우리는 호신 운장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는, 우리, 오븐에 우리 행사 같은 거할 때,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빚 갚는 거잖아. 내가 이사람하고빛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지만 나는 열심히 갚다 보면 어떻게 내 인생을 빚을, 빚을 갚는 거아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라는 것이 책만 갖다 이런 게 이게 공부 아니라는 거다 천의 공부, 지혜의 공부, 인의 공부가 돼야만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갖고 지 잘났다고 황문갖고지 잘났다고 뭐 사부꽃 해갖고 지 잘났다고 하다가 어떻게 요것이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나중에 가다가 교도소도 가고 낙마도 하고 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거 우리가 업장이라고 말해 그거 건... 그 그거는 살아갈 때는 업장 이건 인생의 빚이지 음. 그래서 업장에 걸려갖고 맨날 뒤통수 터지고 교도소 갔다 오게 되면 하뭐 나는 별한 개다 했었고 두분 갔다 오면 별두 개다 했었고 이따 허석이나 했었고 3스타를 <웃음> 아, 했었서 이러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이것들은 안 해. 이거는 내가 스스로 혼자서 못 하니까 지금 당장은. 자, 이리 날 네. 봉사로서 이게 그렇죠. 공부하고. 그렇죠. 자, 이거는 내가 지금부터 단계 단계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이거는 갖다 이리 보고 오면 안 되겠지. 그렇죠. 이것이 균형을 딱 이래야 돼. 그러면 이것을 푸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어떤 공부가 되었나. 내, 내가 몇번 이제 운동 써? 저, 20. 이, 21번. 어, 21번. 자, 나는 이런 기운들이 21번이다. 요렇게 됐다. 21번. 그치? 나는 요런, 이거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하라면 잘할 거야. 그래서 이리 오라니까 당겨 오는 거야. 이 기운이 강하니까. 이 기운이 강하니까 그렇게 이런 것이 좋은 거야. 남인들 봉사하고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몰랐지만 앞으로는 하나하나 다 풀어내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좀 모자라잖아. 그치? 이것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딱안 하는 거야, 두 개가. 그렇 이, 이거는 이런 마음만 있고, 잉? <웃음> 아우, 찔리네요. 찔려요. <웃음> 찔려요. 네? <웃음> 그 <웃음> 천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천은 한번 보자. 어떻게 생긴야 천은 이렇단 말이야. 이거는 천이고, 이거는 지다, 그제? 그제? 이런 천일 오전에 이 기운이 갈게. 기도하라 하면 잘해. 그렇죠. 아, 전짜잘 나가는데. 공부하라 하면 잘하니. 빛이 사람... 네. <웃음> 진짜 인연의 빛. 진짜 남의 들으면 잘 안해. 진짜 팝하네. 아 미치겠다. 뭐. <웃음> 이거 얼마나 재미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 법칙에, 수리법칙과 수리사주와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게맞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뭐다 이렇게 해보자. 나는 이러니까 어떻게 해. 요거 요거 그거는. 그치? 이거는 잘해. 밤낮 지혜로 잘하잖아. 네, 네, 근데 네. 이건 좀 겨울이고 그치? 네. 이거, 이거는 어떻게 바빠서 못하고. <웃음> 어, <야. 웃음> 이런 식으로 고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모자란 사람들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치. 이것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지? 지원자 근데... 되게 신기하다 봐봐요. 선생님 여기 원장님은 천지인, 그래. 천지인이네 우리 그, 셋이세요? 그래서 이기씨 우리는 합의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딱 보니까 천지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어서 나, 나만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응. 이 길을 열심히 잘 가면 응. 여기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아니 천지인데 지금 또 그림 그린 건못 그렇게 잘 하냐고. 아.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다. 내가 수공하려면 어떻게? 나는 요, 요거, 두 합치고, 요거 두 개를 합치고, 요거 두 개를 합치고, 요거 두 개를 합쳐야 아, 되는 거야, 잉?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요 여기 기운들이 좀 강한 거야, 잉? 와. 여기 기운들이 강하는데, 참 인자가 잘 없었어. 진짜요? 이게 진짜로, 여기는 좀더 놀라갖고 잡아 싶는가 이거는 잘 없어. 음. 그동안에. 그러게요. 자, 그래서, 나온 어 잠깐 이제 씻다가 또 합시다. 우와, 아니, 나 진짜 야, 저걸 딱 그리는데, 천진인 이게 딱세개 되는 걸 음. 보고요. 너무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